네, 세계 일주바리는 곳곳에 추억을 남기고 싶어도 이시연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시오으시오여시니다니다 네. 아, 지금 뭐 여행을 잘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여행 뭐, 잘했고요. 네, 잘했고. 지금도 굉장불안 네. 네. 저희도 서 불안한데요. 뭐, 누가 커피도 고 다특기도 하시고 네. 어, 저희 방송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기대하는 만화 어. 뭐, 예. 뭐... 기대는 어, 안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참석한다는 데큰 의미를 네.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생들이 어, 원만하게잘 방송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시혁씨가 기업 회사가 절대 무정반지 말하고 뭐 보석 반지를 사탕 보석 반지를 드립니다. 절대 절대 무정 반지 마시라고 제작진의 마음을 드리는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사랑의 증표를 약속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는 어, 여러분의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리야 잘 지냈지? 현우 음. 형. 잘 보고 있어요. 올해 <웃음> 유난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3년 만에 연애 대상에 왔네요. 옆에는 기안팔사님 두집살림하는또기안팔사 님. 여기 온 것만 해도 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무튼 잘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대상은 형님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길 t 세 o 좀 많이 사랑해줬어요 네 다음 배우 son. How to go? 네 o w to go? How to go? How to go? How to go? How to go? h 가 w to g 시 왜오수제인가에서 성뜩한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하지만 오늘은 밝은 이소로 이 메디카펄에 서주셨습니다 다음에 바라봐주시고요 화이팅! 네, 마지막 오른쪽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태자 부탁드릴게요 아수고하셨습니 아이고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응. 여러분들 오늘 덕에 상탔어요. 여러분들 항상 사랑을 많이 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